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십 년 전부터 민과 관이 손을 잡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모의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표지원법에 근거해서 학교 모의선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모의선거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도 모의선거 프로그램인 스튜 u d e n t 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약 6,662개 교회 92만 2천 명이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모의선거를 했는데 약 3,490개 교회 95만 8,40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가까운 일본 역시 2016년에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에 일본 문부성 주관하에 전국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일 선관위가 몇몇 교육청의 주관하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모의선거 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는데요 지금껏 선관위는 자체적으로도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해왔고 모의투표 결과를 본선거 개표 이후에 발표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었습니다. 이랬던 부분하고 현행 공직선거법 어디에도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모의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번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민주주의 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오히려 후퇴한 결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선관위의 걱정도 이해는 되지만 전향적인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